네 안녕하세요 펌마페트 조정호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제가 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빨리 좀 11월달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튜브를 좀 챙기지를 못해요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올리는 게제 목표였는데 또 생방송도 해야 하는데 어, 좀 어,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할 것은 이전에는 치매서그 보안관제하고 치매사고에 대한 그 면접 준비를 할때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를 했는데 오늘은 모이익 면접을 보기 전에 고민하면 좋은 질문들이라 가지고 2017년도에 업데이트다 요즘 업데이트 못했어요 근데 그,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사실 근데 후에 또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안을 처음 공부할 때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만약 이 질문을 답변했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웹패킹이나 이제 모의에킹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고 또 면접을 볼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답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 침투 의에 2차적인 공격 아니면 3차적인 공격들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면접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못하죠 보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뭐 물론 이제 이야기할 것이 많다면은 뭐 1,2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이, 목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러한 파일 없는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파일업노드 취약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한번 잠깐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요즘도 파일업노드 취약점 나오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전히 나옵니다. 여전히 나오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공격 형태들만 조금 달라진다. 시스템에 따라서. 근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웹팩, 웹 환경하고, 지금 이제 웹 환경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API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S3 버킷으로 되어 있다면은, 조금 파일 없는 취약점을 올려가지고 테스트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S3 버킷 자체가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들이 좀 변화가 되다 보면 다그 단,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분명히 웹 어, 공격에 대해서는 강화가 됐다라고는 조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모이 킹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어, 우선은 이제 첨부 파일이죠 네, 물론 이제 첨부 파일 이외에도 어떤 환경 설정 미흡들 아니면은 뭐 통캡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여러가지의 취약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이나 환경설정 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된 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우리가 php, jsp, 단넷 뭐 cgi, 뭐든든등 이렇게 우리가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가 포함된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웹서버에 침투를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건은 이거죠.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포함된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웹셀 형태들을 우리가 업로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업로드한 경로를 알고 있냐. 경로를 모르면은 당연히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파일 업로드 했던 것들이 실행이 되냐. 그러니까 그 폴더, 올라간 업로드 됐던 그 폴더가 스크립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냐. 요 최소한의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되어야 어, 돼요. 한 가지라도 안 되면은 실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이 아무리 웹쉘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서버사이드 스크립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경로를 못 찾거나 실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취약점이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은 그냥 말 그대로 보안을 그냥 수용한다 그런 위험을 수용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웹서버를 그런 제어하기 위한 원격에서 웹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저도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웹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웹쉘은 악성코드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 그, 탐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웹쉘도 악성 코드로 탐지를 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 네, 잡아먹습니다. 악성 코드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가 잡아먹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 첨부 파일 같은 경우나 특히 이력서 첨부 파일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력서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DOC 파일이나 HWP만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서버 사이드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사항들그 다음에 이미지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png 파일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jpg 파일이나 이런 것들만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들 위험하겠죠 그 다음 웹 채팅방 아 우리 웹 채팅방은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웹 기반의 어떤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요즘 뭐보 해가지고 보챗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채팅 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웹기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악의적인 스크립트나 아니면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잘 되죠 상당히 좋은 곳이죠 여기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은 내가 악의적인 스크립트 악성 코드를 올렸을 때 그것들이 올라가냐 그 다음에 실행되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웹쉘이라고 하는 이 악의적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혀 다른 언어로 만든 것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PHP나 JSP 서버 사이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웹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얼핏 보면은 게시판 같기도 해요. 왜냐면 목록들이 나오는 것들은 게시판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우는 기능, 파일 지우는 기능 아무튼 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냐 아니면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터브에서도웹셸이라고기터브웹셸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뭐 깃허브가 짱이죠. 깃허브가 네, 짱인 것이고, 뭐, 이것들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냐, 그렇지 않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자, 그래서 웹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웹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라고 하는 정의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만약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네, 추가적인 공부를 하십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취약점들을 왜 하냐. 우리가 이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통해가지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건데 웹서버를 침투하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웹 서버를 침투를 하는 목적들은, 실제적으로 공격자는 웹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웹 서버에 침투, 웹 서버에 침투를 해봤자, 웹 소스 코드잖아요. 물론 이제 웹 서버를 침투하고 난 뒤에 내가 소스 코드를 지워버리겠어. 난 서비스 망가뜨리겠어. 그리고 돈을 요구하겠어.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공격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죠 그렇지만은 공격자들은 더 원하는 것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 정보인 것이죠.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공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적으로 내가 커리를 해 가지고 뭔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접근이 안 되겠죠 보안적으로 잘돼 있다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할수 없다 외부에서는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한 좋은 것은 내가 이 웹서버를 침투를 하면 은어 간단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연결될 수밖에 없죠 에, 간단한 포트들, 삼삼공6 포트나 이런 것들 포트들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웹서버는 여기에 개발을 하면 은그 개발된 프로그램이 어너 어떤 정보들을 가져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사용자 정보 가져와, 게시판 정보를 가져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HTML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를 침투를 하면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공격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가 열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웹서버 쪽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올려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가 브루트포스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패스워드를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 웹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정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 정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연결 정보라는 것이 있어야만 여기서 커리를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에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여쪽으로 여기서 여쪽이 아닙니다 여쪽에서여쪽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면 은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콘솔 이 웹의 시스템의 콘솔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콘솔까지 들어가면은 뭐. 게임셋이죠. 권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게임셋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스코드 내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들을 첫 번째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 연결 정보들이 있냐. 당연히 소스코드에 게시판을 연결하는 부분, 멤버를 연결하는 부분, 어떤 상품 정보들을 가져오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을 곳에서 다 커리 정보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호를 해서 연결을 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평문으로 되어 있냐,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취득을 한다. 그래서 웹 서버를 그래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얘가 그 다시 정리하면은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서버가 죽으면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사례이죠 그래서 웹 서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리 정보들을 내가 가져온다 특히 이제 유저가 루트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부여되어 있으면 얘는 아 끝나죠 데이터베이스까지 끝나죠 빠빡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웹에서도 다 보는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정보들 을 가져오면은 뭐 별, 별로 부잘 것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제 강의 때 사용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두개 있죠 예, 두개 그래도 파급력이 많죠 두 개니까 두 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웹서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정보들을 이렇게 커리해서 가져오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웹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직접 커리문을 통해 가지고 덤프를 뜨죠 예, 덤프를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csv 파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 덤프를 뜨면은 뭐 천만 건, 뭐 이천만 건그 예, 정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죠 화면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이제 다크 앱, 여러분들 다크 앱이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다크 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뭐 코인 거래로 뭐 그걸 거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대중들이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다크웹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요. 보안이라고 하는 시장은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들 특히 이제 한국의 사이트의 대량의 개인 정보들이 최근에 유출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긴장하죠. 예, 보안 담당자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취득했냐라고 했을 때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덤프를 떠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공격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 아니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여러 사이트에 공격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웹 서버를 시작을 해 가지고 근접 네트워크들 침투하는 것들이 2차 시도들이 되겠죠. 이게 얘가 외부에서는 이웹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이제 통로가 될수있다는 것이죠. 침투가 되는요. 그렇죠. 얘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얘네들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DMZ 구간까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뭐 있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웹 서버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포트를 연결한 자. 내부에 있는 포트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공격자 포트하고, 내가 얘를, 얘를 경유지로 사용해가지고 포트를 연결한 것을 우리가 포트 포워딩, 뭐 라우팅,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포트 포워딩이나 그런 것들을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터널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터널링 공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요 그래서 용어들은 뭐 저도 뭐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터널링 공격 포트포워딩 공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내부 포털 서버들 공용 PC들 뭐 로그 서버들 예네들이다 이제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뭐 다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에다가 뒤쪽에 장표가 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웹 서버에다가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그 다음 여기에서 뭔가 공지사항인 것처럼 올려놓으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 어떤 내부에 있는 사용자 오피스가 여기 있겠죠 그 오피스에 있는 사용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면은 요것도 뚫리겠죠 그러면 오피스 사용자가 중요한 사용자다 중요한 정보들 다루고 있는 사용자다 라고 한다면은 뚫리고 뚫리고 뚫리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악성 코드 배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랜섬웨어를 내부에다 굉장히 대량으로 뿌릴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서버나 그런 데에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 서버에다가 랜섬웨어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쫙 펴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포워딩 같은 거좀 사례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머실스 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내부 포탈 서버 같은 거 로우 서버는 이제 포트포워딩이라고 한 것을 이용을 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로컬 호스트8888 여기가 이제 8888이고 내부 서버의 특정한 IP 대역 같은 경우 80으로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공격자는 편하게 자기의 PC를 해킹하듯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포트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침투함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쭉 강의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은 아까 면접에서 봤듯이 내가 파일업로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2차 3차 어떤 공격들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이야기 하고 면접 때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면은 강의하냐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한 뭐 30초에서 1분 정도 1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1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하면은 좋고요 중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면접 때 기억에 바로 이렇게 어, 걸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외우면요 어 전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티납니다. 바로 티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저는 저도 면접 볼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경력자 일때 신입 때면 그렇게 이야기 못 했는데 아, 경력 면접 때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고 이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면접 때 발표하는 그런 팁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후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 목적, 그다음에왜 공격들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됐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